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확언을 하시면서 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어,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확언에서 이제 타인에 대한 확언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타인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화건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든 불행하게 하든 이 모든 것이 통제하는 것이죠. 특히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서울대 가는 화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그러면 따님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딸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딸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화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화건이죠. 우리 아들이 결혼을 빨리 할수 있는 화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에 가는데 안전하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화건이 있을까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화건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석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답변은 예스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학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삶에 100% 책임과 권한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삶에 책임과 권한은 나에게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의 삶의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변은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인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하지만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지 않고 외부의 영향에 그대로 내맡기고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화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타인의 삶을 위한 확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타인을 어떻게 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환경이 사회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냥 인식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외부에 의해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원을 만들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도록 만들면 됩니다. 나의 권한은 내가 갖고 있고 목표가 되는 사람인 타인은 나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령 철수가 방청소를 하게 만들고 싶으면 철수가 방청소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수에게 방청소의 필요성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와 같이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철수는 나의 영향으로 방청소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핵심은 타인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화건에 넣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작용하는 화건을 만든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건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난 26일 약 5일 전부터 김세용의 잠재식 트레이닝 온라인 코스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코스 런칭 기념으로 화원 비밀 노하우 7단계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 이메일 실천 코스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밑에 더보기 눌러보셔서 오섭세스데이 공식 방을 통해서 어,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